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주의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월 2일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첫번째 내용에는 신규 화운의 땅이 추가됩니다 레벨 95 이상부터 들어갈 수있고요 전투력은 222만부터 291만까지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와 이렇게 네가지가추가됩니다 여기서는 전설, 영웅 스킬 교본과 전설 스킬 비법서, 그리고 영웅 스킬 비법서 전설 별조각 상자, 그리고 눈부심 미지의 분석 등이 있습니다 오, 확정적으로 전설 등급 별조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황혼의 땅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월드 루나트라의 콘텐츠가 변경됩니다 기존 세계의 서버가 매칭됐던 게 변경 후에는 두개의 서버만 매칭되게 되고요 이로써 1대1 이렇게 1대1로 싸우게 되겠네요 그리고 입장 가능한 시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입장이 가능했는데 변경 후에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월드 루나트라의 전 지역 모든 보상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루나트라의 입장시간이 변경되면서 특수네임드 등장시간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오후 8시 총두번 나왔는데 변경후에는 오후 4시와 오후 8시로 이렇게 두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오후 2시에 나왔던게 변경후에는 오후 4시에 나오게 되고요 오후 4시에 등장하는 특수네임드의 경우는 오후 7시 55분 전까지 처치가 실패할 경우 그냥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드 보스 레이드와 차원 난투전의 보상이 또 변경되었는데요. 월드 보스 레이드의 보상이 변경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도 1위 서버의 보상이 기어도 1위 서버의 보상과 참여 보상이 이제 추가 보상이 또 새로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개수 그대로 유지되고 새롭게 1위 보상한테는 엘튼 세공품의 제작 재료가 들어가고요. 참여 보상에는 엘튼 세공품의 제작 재료 상자 1개 그리고 영웅 팔찌 완장 상자가 2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엘튼 세공품의 제작 재료 상자에서는 혼돈의 씨앗, 혼돈의 벨트 도안, 혼돈의 무지개 결정, 신비의 씨앗, 그 다음에 신비의 벨트 도안, 신비의 무지개 결정 중한 개를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팔티 완장 상자에서는 참가와 침묵 이둘 중에서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 확정 영웅 팔찌기 때문에 참여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개인 순위 보상인데요 1위한테는 침묵의 팔찌 완장 상자가 2개가 추가되고 2위한테는 4강짜리 상급 영웅 장신구 상자로 똑같이 팔찌 완장 추가되고 3위는 2위와 보상 똑같이 추가되고요 4위에서 10위까지도 똑같이 추가 11위부터는 아티팩트 지혜원천 5개가 또 추가로 받게 되네요 자, 4강짜리 상급 영웅 장신구에서는 랜덤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번전입니다1번전에 기여도 1위 서버 보상과 참여 보상이고요 기여도 1위 서버 보상한테는 참가에 팔찌원장 상자가 추가되고요 참여 보상으로는 4강짜리 상급 영웅 장신구 상자 1개 이렇게 각각 받게 되네요 순위 보상에서는 기존의 상급 영웅 장신구 여기가 없어지고 4강짜리 상급 영웅 장신구 그 다음에 팔찌원장 아티팩트 지혜원청까지 받게 됩니다 1반전까지 확실하게 아티팩트 지혜 원천을 챙길 수가 있고요. 2 보상도 똑같이 변경되고 3위도 똑같이 변경됐고요. 4위에서는 창가의 팔찌 완장 상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 지혜 원천 여기추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원 난투전의 보상이 변경된 내용이고요. 자 표전에 승리 서버한테는 기존의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 5개 요 보상이 엘튼 방어구 제로 상자 2개로 바뀌었고요. 패배 서버한테 줬던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 5개가 엘튼 방어구 제로 랜덤 상자 1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승리 서버가 받는 방어구 제로 상자에서는 혼돈의 방어구 도안 1개 신비의 방어구 도안 3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어, 선택이나 무작위가 아니고 개수 정확하게 획득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고정으로 획득되는 것 같고요 엘튼의 방어구 제로 랜덤 상자에서는 혼돈의 방어구 도한 신비의 방어구 도한 이거 둘 중에서 한 개를 랜덤으로 받는다고 되었습니다 순위 보상은 따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차원 난투전의 일반전 승리 패배 보상 승리 서버한테는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 2개 줬던 거에서 7강짜리로 바뀌어서 받게 되고요 상자 개수는 똑같습니다 지혜의 원천 선택 상자 15개에서 두배인 30개로 받게 되고요 패배 서버는 지혜의 원천 선택 상자 15개가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 3개로 바뀌게 됩니다 희귀 미지의운석 상자 3개에서 지혜의 원천 상자 30개로 바뀌게 되네요 1번전 순위 보상은 어 1등은 기존 상급 영웅 장비 상자가 7강짜리로 바뀌게 되었고요 2등도 똑같고 3등, 4등에서 3등까지 똑같이 바뀌고 4등에서 10등은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가 2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순위 보상에서는 1등한테 7강짜리 상급 영웅 장비 상자를 바뀌게 되고요 이 효과는 10등까지 똑같이 보상이 받게 됩니다 11등부터 50등까지는 차원 난투전 상급 영웅 장비 상자 한개가또 추가로 받게 되고요 자, 아쉽지만 이 7강짜리 상급 영웅 장비 상자는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지판슈 중에서 랜덤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 일반 상급 영 장비도 랜덤으로 받게 되고요. 다음은 길드 던전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길드 레벨 13에서 열리고요. 강박의 라즈카 보스가 추가됩니다. 어, 최소 전투력 100만부터 시작해서 5단계 레벨은 240만 전투력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라즈카의 일반부터 영웅 마석까지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어, 그외 참여 보상이나 기여도 보상 다 똑같이 받게 되고요. 다음은 실루나스 북부 지역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 및 획득 확률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깨어난 장비의 제작 지원을 위해 기존 획득처 뿐만 아니라 실루나스에서도추가였다고 합니다 획득 가능한 지혜 원천의 비율에 따라서 무기, 방어구, 장신구, 각성의 기원 획득 확률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 대상은 무기 지혜 원천, 방어구 지혜 원천, 장신구 지혜 원천 추가되고요 어, 이 비율에 따라 각성의 기원 획득이 올라간다는게 조금 애매합니다 대상지역은 헤렌디아 전지역, 미턴초원 전지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기지혜원천, 방어구지혜원천, 장식구지혜원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외 일부 필드보스 체력이 상향된다고 되어 있고요 악마토벌에서 팔찌의 완장이 획득 가능한 지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권장전투력 100만 이상 지역에서부터 창가의 팔찌, 완장이 획득 가능하도록 추가된다고 하네요 NPC 길드 상점에서 새로운 상품이 추가됩니다. 길드 레벨 14, 15 이렇게 두개 추가되고요. 길드 레벨 14에서는 영어석 슬롯 확장 주문서 기속자리를 구매할 수 있고요. 레벨 1 5짜리에서는 영웅 추가 효과 교본 선택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 아니고 무려 선택 상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되네요. 해당 이두 개는 레벨 105 이상 캐릭터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타 및버거들이 수정되고요 일부 클래스 스킬의 설명이 수정이 또 됩니다 블레이저는 생명의 주인 스킬이 PVPC에만 적용됐던 이 설명이 생명력, 물리학 효과 감소는 PVPC에만 적용된다고 바뀐다고 합니다 워러드도 똑같이 무신의 총화는 PVPC에만 적용된다는 이 설명에서 방어력 감소 효과만 PVPC에만 적용된다고 바뀌게 됩니다 자 V4 상점에서 주관 한정, 추력자의 훈장 이 상자를 구매할 때 원래 낱개로 3개씩 받았잖아요? 이걸 이제 바뀌어서 개봉된 상태로 지급되지 않도록, 즉 상자 한개짜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매번 살 때마다 칸이 부족했는데 상자로 받게 되니까 좀더 인벤토리 칸 여유가 생기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멜로디의 7일 선물 출석 이벤트가 시작되고요. 7일간 접속 선물로 용웅 동료와 그 다음에 스킬 교본과 축복의 영원석 정화소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 이후부터 2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는 출석부고요 그 다음 이벤트는 수련의 섬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길드 수련의 섬이에요 기간은 2월 1일 점검 이, 이후부터 2월 23일 점검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카셀의 골든타임 경험치 핫타임 1월 31일 오후 9시까지 이건 이미 끝났죠 그 다음 필드 보상 2배 이벤트 이것도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블린의 별빛 상자 이벤트 이것도 오늘로 딱 끝나게 되었고요 자그 다음 종료 예정인 이벤트입니다 월드 루나트라 프리시장 기념 14일 출석부는 2월 8일까지 진행되고요 엘튼의 전초기지 지원 미션도 2월 8일까지 브이픽 빙고도 2월 8일까지입니다 이 브이픽 빙고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그 이벤트는 2월 15일까지 쿠폰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벤트 정리할 때한번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월 2일 정기 점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클래스 변경에 대한 내용이나 어, 2차전직 뭐 그런 쪽의 내용은 추가로 들어있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고투력 전용만 현재 패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투력 저투력 그리고 유비분들까지 현재 즐길 거리가 없어서 조금 게임이 루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중토록을 위한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개발차 편지 이후로 전혀 업데이트 내용에 언급조차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 어떻게 추가될지 조금 기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점점 애매해지네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